본장은 장애인 창업 성공 사례로서 베어베터, 프란치스코빵, 고요한 택시, 전자식의 닷 등에 대해서 성공 사례를 알아보고 그들의 성공 노하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어베터는 2012년 예비 사회적 기업을 인증을 받아서 소외계층의 지속가능한 고용과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발달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었습니다. 2012년에 출범한 기업으로서 NHN 인사담당 임원이셨던 이진희 대표님과 NHN 공동창업자인 김정호 대표님이 발달장애인을 고용하여서 디지털 인쇄, 원두커피, 제가제빵 등에 대한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사회에는 마땅히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을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미션을 갖고 있습니다. 베어베터는 발달장애인이 생산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인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B2B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계고용제도를 이용해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바탕으로 한 장애인 직접고용이 어려운 기업이나 사업장과 거래를 하면서 그 금액만큼을 간접고용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활용한 것입니다. 장애인을 고용해야 될 기업에게 장애인 자신이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겠다는 라 모토로 회사에서는 명함이나 소모품인 커피, 쿠키 등을 납품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죠. 경쟁력 확보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장업장의 리스크 요인인 가장 많은 그 장애인들에게 쉽게 작업할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로 해서 고가의 장비를 투입해서 안정성과 제품에 대한 퀄리티를 확보해서 이 어려운 두 가지 해결점을 모두 확보하고 이것이 곧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베고베터는 빵을 팔기 위해서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을 하기 위해서 빵을 파는 발달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고 있는 그런 사회적 기업입니다. 두 번째로 프란체스코 빵은 국내 최초의 여성장애인 전문 재활센터로서 여성발달장애인의 재활과 직업훈련을 돕는 훈련장이기도 합니다. 운영주체인 해나무힐터는 성 프란체스코 수녀의 정신에 따라서 차별받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삶을 지원하고 이들을 사회와 연결하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먹거리인 우리밀을 100% 사용하고 우유, 버터, 그리고 무청가 제품을 사용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모 기업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런 안전하고 착한 먹거리를 찾던 소비자에게 착한 빵집으로 인식이 되어서 주문이 폭주하고 배송이 지연될 수 있을 정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빵으로 사회를 연결하는 것 프란치스코 빵집에 대한 사례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고요한 택시는 청각장애인 기사가 운행하는 친절한 택시입니다. 물론 청각장애인이 택시를 운행해도 문제는 없을까? 이런 의심이 들 수도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르면 1종 보통, 2종 보통은 청력과 무관하게 면허를 취득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서 2018년부터 2022년 1월까지 105명의 청각장애인 기사님들이 고유한 택시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지는 택시, 기사, 택시 앞자리와 뒷자리에 설치된 타블렛을 이용해서 택시기사님과 의사소통을 할수 있는 서비스로서 2017년 동국대 컴퓨터공학과 학생이었던 송민표 대표가 군대 제대 이후에 사회적인 문제를 비즈니스로 해결할 수 있는 동아리에 참여하면서 이 대학생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라 이런 진심이 장애인 일자리 부족에 대한 문제점에 눈을 뜨고 그중에 국내 장애인 수중에 지체장애인 담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청각장애인에 집중하게 됩니다. 해외 사례로 보면 해외의 차량 공유 서비스인 우버에는 청각장애인 기사가 약 6천여 명이 활동하고 있고 싱가포르의 그래비에서는 약 300여 명의 청각장애인 기사님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좋은 서비스가 왜 한국에는 없지? 하는 의문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법인 택시 시장에서 청각장애인을 고용하는데 꺼리고 있는 문제점, 즉 의사소통에 필요한 솔루션 앱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였고 농아인협회와 손을 잡고 청각장애인 택시 운전자의 자격 취득을 도와서 언더그라운드 피칭 대회에서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의 창업팀으로 선정되어서 창업에 필요한 자금과 서비스, 멘토링, 그리고 조언을 얻게 됩니다. 1년 뒤에 고요한 택시는 고요한 택시를 소재로 한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광고로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택시는 세계 3대 광고제 중에 하나인 칸 국제광고제에서 은사자사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SK텔레콤과 협약관계를 맺으며 발전하고 있고 또 회사는 전방 차량 또는 보행자의 충돌 위험을 감지해서 운전자에게 촉각으로 신호를 보내는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도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게 됩니다. 이는 기업 설립 취지와 취향, 가치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지지를 받을 만큼 훌륭한 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시계, 닷을 창업한 김주은 대표님은 미국 유학 시절에 점자 성경책을 접하고 시각장애인이 걷고 있는 어려움을 알게 됩니다. 한 권짜리 성경책이 점자책으로는 20권이 넘고 한 권으로 된 것도 무겁고 가격이 비싸하다는 점. 그나마 성경책 이외에 다른 점자책 출간 비율은 전체 출간책 대비 약 0.2%에 불과하다는 점과 가볍고 보관하기 편한 전자단말책이나 태블릿 PC는 인기가 많지만 비싸다는 점, 불편한 점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가장 저렴한 시각장애인용 보조공학기를 만들겠다는 라 목표를 세운 다음에 한국에 다시 귀국해서 디지털식의 다시라는 기업을 창업하고 기술자를 끌어모아 기술 개발에 매진하였고 일본이나 독일 기술에 비해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훨씬 뛰어넘는 기술력을 확보하여서 세계 최초의 점자 스마트 워치인 도워치를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시각장애인들에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뚜껑을 열고 시계바늘을 직접 만져서 확인하는 형태 이런 형태에 익숙하지 않으면 사용하기 어려웠고 또 소리로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는 시끄러운 장소나 잘 들리지 않는 곳에 그리고 또 조용한 장소에서는 눈치가 보여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불편사항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 도트인 디지털 시계 다으로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점자체계는 그림이나 도표를 표시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시각 장애인들이 훨씬 더 높은 교육에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각 장애인 용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먼저 해외 시장을 공략하고 그보다 작은 시장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셀이라는 기술을 촉각 표현 기술을 활용해서 안막이 증강 현실. 가상현실에 대한 기술에 접목해서 촉각 반응 제품을 활용하고 있는데 적극적이십니다. 또한 최근 몇년 사이에 길이나 식당에서 주문을 하려면 이 주문 대행 업무를 맡고 있는 키오스크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키오스크는 정작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가 사용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에 촉각 표시 장치가 포함되어 있고 음성이나 화상수화 활동을 할수 있으며 문자나 점자를 읽기 어려운 청각장애인도 키오스크를 활용할 수 있게끔 도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기술 전환에 소외되어 있는 노인이나 한국어가 익숙치 않은 외국인을 배려를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휠체어에 타고 있는 사람도 사용할 수 있게끔 키오스크가 눈높이에 맞춰서 화면이나 점자판 높이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키오스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넘어서 모든 취약계층에 포용하는 기술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기업은 코리안 앤 뉴어 도어는 시각장애인의 직업 선택의 한계점을 해결하고자 시작된 소설 벤처 국내의 시각장애인의 90%는 중도실명자이며 비장애인과 동일한 역할을 할 수, 충분히 할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마나 단순 육체노동에 집중되어 있는 기존 직업선택의 한계를 정한인으로서 사회적 경험과 전문적인 직업재활교육 그리고 지속가능성이 보장되는 비즈니스로 해결해 줄수 있는 미션을 갖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퓨처 강사를 양성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약 25만 명중 90%가 중도실명자이고 24시간 원하는 시간에 1대1로 말하기 공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문법이나 비즈니스 그리고 케이팝 등에 대한 개인 맞춤형 교재로 나만을 위한 국어선생님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기업이나 사업장의 채용으로부터 사후관리까지 한 번에 가능한 비대면 사회 어학 강사를 고용하여서 중증장애인들도 지적 서비스를 할수 있는 근로자로서 양성해주고 그 근로자수를 유지,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같은 사업으로 단순 유체 노동이 아닌 비대면 사내 어학 강사로서 한국어, 영어, 중국어, 기타 외국어 수업을 제공하고 임직원의 수강과 교육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재택근무, 비대면 일자리는 임직원의 어학 교육 서비스 등 타사에 대비해서 3배나 높은 효율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직접 고용보다 편익이 약 3배 정도 효율이 높다는 뜻입니다. 해당 기업은 2017년 장애인 1기 장애인 강사를 채용하고 18년도에 시각장애인 2기 그리고 스타트업 데모데이를 통해서 혁신 스타트업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으며 2019년도에 시각장애인 3기 강사를 채용하여 서울시의 예비사회적 기업의 인정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B2P, B2C 사업으로 정부의 비대면 바우처 사업에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정도로 성장하였습니다. 장애인 기업의 성공 노하우를 보면 장애인의 성공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창업 요인, 즉 창업 아이템의 성격과 창업 자금의 요인, 자기 자금 비율이 높은 창업자가 창업을 성공하는 데 성공률이 높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창업업종과 관련된 자격증이나 특허, 실용신안등 창업 권리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창업투자금으로 장애인의 자기자금 비율 규모나 장애인 창업자금 규모가 클수록 창업 성공의 가능성은 클 것으로 예측됩니다. 장애인 창업 성공에 미치는 영향 정도는 자기자금 규모와 창업 관련 자격증이나 권리증, 보유한 장애인 창업자금 규모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기업의 창업사례를 보면 장애인 단체에서 만든 제품을 구매해 줘야 할것 같은 문, 어, 물건이 아니라 소비자, 소비자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상품가치가 높은 제품을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드는 것이 D조합에 앞서서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기업의 창업 성공 요인으로는 관련 분야에 모의창업 경험이 있는 창업자와 없는 창업자의 폐업률이 극명히 갈라지고 있습니다. 모의창업 경험이 있는 창업자의 성공률이 훨씬 높다는 거죠. 즉 장인 창업은 창업 준비기간이 짧고 투자금이 적을수록 폐업 확률이 높고 창업 교육을 이수한 경우가 이수하지 않은 경우보다 성공 확률이 약 2.33배가 높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봤을 때 교육을 통한 사업 능력을 업그레이드하고 창업에 필수한 요인들을 습득하는 것은 장애인 창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장애인 창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따로 있습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장애인기업의 시제품 제작, 기술인증마케팅지원 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화사업장을 제공하는 서비스, 맞춤형 창업교육을 실시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창업경진대회를 통해서 간접 창업기회를 경험해 보시는 것이 창업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창업 성공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